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연인들 사이에 느끼는 감정들은 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요 세분화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질투심일 텐데요. 내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해온다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질투심이라는 것은 요내 상대가 나에게 느끼게 하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어쩌면 내 마음의 반응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카톡을 주고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투심을 안 느낄 수도 있죠 또 예전에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었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질투심이 안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도요 어떤 순간이 되면서부터 질투심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내 마음속에 질투심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상대가 내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는 전혀 질투심 유발할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유발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투심이라는 건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꼬마아이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요. 어젯밤에 아빠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나에게 장난감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한테도 자랑을 하고요. 내 옆에 다른 꼬마아이에게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대부분은요. 아 그랬구나 정말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꼬마는요. 우리 집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라고 기싸움을 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자랑을 했던 그 꼬마는요.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겠죠.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옆에 있던 다른 꼬마는 질투심이 유발된 거란 말이죠. 어찌 됐건 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요. 일단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한텐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는다든가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과제를 한다든가 일단 내 마음속에 어떤 질투심이 유발됐다면요 일단 나는요 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내 상대방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한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상대가요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일부러 했다면요 그건 분명히 내 상대가 내가 질투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요내 상대가 나에게 느끼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왜 내가 질투하는 것을 그 사람은 느끼고 싶어하는 걸까요? 나를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질투심이 유발된 나를 보면서요. 그 사람 나름은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계략에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요. 내 상대가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다면요. 내 상대가 다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 역시도 그런 걸수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질투심 확인인데요. 단순히 많이 사랑해주기를 많이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거라면요 꼭 그런 질투심 유발이 아니더라도 눈빛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또는 멋진 모습을 어필해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할수 있게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에는 자신이 없거나 자기가 이미 저지른 어떤 실수나 문제점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요내 질투심을 유발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상대가 나에게 자꾸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장난 삼아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심각하게 상대방의 질투심을 끌어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찌됐건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완벽히 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은 것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할 때 그런단 말이죠 혹은 상대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상대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참 서운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내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요. 나는 이미 상대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나는 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어떤 행동을 해오고 있다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꼬마아이가 나에게 장난감을 자랑할 때처럼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이 느끼고 싶어하는 기분을 조금 충족시켜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 질투심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고 열받고 상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고 그를 탓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인정 받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남자친구가 나한테 뜬금없이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전화번호를 받아갔대요 그럼 이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걸수 있겠죠 그럴 때 그냥 와 인기 많아서 큰일이네 어디다 가둬놔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상대도 뿌듯해 할 거고요 나도 어린아이 달래듯이 맞춰준 정도일 뿐이니까 아프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후에 남자도요 자기 기분이 충분히 만족됐기 때문에 나에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행동들을 자제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자복 증상을 보인다든가 거만한 태도를 취해 온다면 그 남자에 대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장난감을 자랑하는 꼬마아이의 말을 듣고 어른처럼 대답해 줄지 또 다른 꼬마아이처럼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어 라고 대답을 해 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꼬마아이처럼 말했다면 맨 처음 장난감을 자랑했던 그 꼬마아이는요 아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꼬마아이는요 아마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집엔 우주만한 거 있거든 이라고 말하기가 쉽겠죠 질투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꼬마는요 어떤 대답을 할지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질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